예,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어떤 도로잉작그러 그러니까 도면 작업 없이 상세도 또는 단면도를 여러분이 많이 생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상세도의 그뷰 이름 있죠? 그 부분에, 어, 디테일 땡땡 A, 뭐 이런 식이라든지뭐 단면도다 그러면 섹션 A, 이런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무서 어, 속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뷰 이름 있죠 뷰 라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뷰 라벨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름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그 다음에 라벨 a-a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배열이라고 배율, 합니다 배열 스케일 그 다음에 1대 1.5 있죠 이거는 구분 기호입니다 이네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수 속성에서 지정하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섹션 A 또는 디테일 B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적당한 도면별을 만드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옵션입니다. 무수 속성이에요. 자 뷰에 보면 이뷰 자 속성부터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걸걸 음, 아예 처음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자, 파일 새 파일 기본 도면이 있겠죠 저는 A4 용지로 쓰겠습니다 자, 시트 형식 제외하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2 9 7 21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됐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자, 파일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테스트 뭐랄까요? 네임이라고 하죠 일단 저장하고 창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기 가안 좋아가지고 다시 연것뿐입니다 컴퓨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비오팔레트 자,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있는 샘플 01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아랫면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렇게 중심선이 처지죠 이건 왜 그렇죠 옵션에 있습니다 문속성에서 도면을 할때 자동적으로 구멍 표시 있죠? 중심 표시 체크,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뷰에 한 가보시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정투상도, 단면도, 상세도, 보조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뷰에 대한 이게 하나하나가 뷰죠. 사실은 뷰입니다. 뷰에 어떤 뷰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쓰고 말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의해 쓰시고요 여러 번쓸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문속성을 바꾼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도면 템플릿 저장하실 때는 굳이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그렇죠 없이 다른 그렇죠? 의미로 저장하면서 여기서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마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뷰에서요. 일단 뷰, 전체적인 걸골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저는, 자, 맑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맑은 고디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뷰오는 소리가.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상수도하고 단면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면도 한번 보자 단면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상수도 볼까요, 그럼요? 걸골은 어떻습니까? 미리 여기 뷰에서 정리한 대로 걸골이 바뀌어져 있죠.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부분이요 저는 파워포인트를볼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B, B는 이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 괄호 열고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여러분 상식수도 치면 두배 확대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이 부분입니다. 이설정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면 기존 뷰 라벨이 재설정됩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재설정 된다 이런 얘기죠 표준 규격 그대로 쓸 거냐 당연히 이게 비활성화 돼 있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 있죠 어느 이름이죠 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름 이름을 저는 여기는 모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한다음 여기다 섹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섹션. 간단하죠? 아상잠니까요 상 디테일을 하겠습니다 디테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라벨은 뭡니까? 여러가지 타입이 있죠 타입이 없네요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x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벨 요거 요, 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기 b 잖아요 그럼 b면 여기 b가 되는 겁니다 여기 c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c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되는 겁니다 라벨 라벨걸글꼴도 바꿀 수 있겠죠 이름의 글꼴도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스케일이란 영어로 표시되게 하고 싶습니다. 비율로 말고요. 그럴 때 사용자 정의한 다음에 스케일 이렇게 쓰면 되나요그렇뭐 땡까 있을까? 요 그다음에 구분 기호 있죠. 아까전는 이렇게 괄호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괄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비율에서 뭐 콜론, 슬래시 주의 공백을 제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파워트두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스택 방식을 쓰시면 되고요. 한줄을 쭉 변화하고 싶으면 일직선으로 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스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상세도 한번 내려보죠. 상세도 쪽쯤에 클릭 클릭 바깥으로 빼면 이런 식으로 내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세하게 여러분이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이런 얘기였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한번요 옵션 문서 속성입니다 이번에는 단면도 있죠 단면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이 이것밖에 없는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 틀려지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유형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자, is로 하는데 요 유형으로 쓰겠습니다 말고모드 x 쓰고요 여기서 표준규에 해제한 다음에 사용자 정의하셔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겠다는 얘기죠. 저는, 섹션,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은, 뭐, 그냥, 한 글자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AA, 이렇게 A-A가 아니라, 그냥 A,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하고 싶습니다. A-A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A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표시 없다, 그러면 없음, 필요 없다, 그러면 없음 하면, 없으면, 하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없음 하면 좀 그렇죠. 어디를 잘랐다는 얘기냐, 뭐 이런. 회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배율입니다. 배율은, 저는 스케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다음 구분기호는, 예, 이렇게, X, 땡땡 x 로 하겠습니다. 없애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이게 단면을 치면 화살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체크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문자 높이로 축척하면, 문자 높이가 지금 맑은 고데이 10으로 잡혀있으니까 10에 맞춰가지고 축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면도 한번 쳐보죠. 수직 단면도 여기 중심에서요. 오케이. 밖에 이렇게 쳐보면 적당한 크기로 되고, 섹션 B 이렇게 잡히죠. 어, 스케일이 표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축척이 지금 얼마입니까? 1대1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용자 정의 배율을 1대1이 아니라 뭐 1대2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2대1로 하면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하신다고러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때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상세도 이 부분 배율이 기본값일 때는 뜨지 않습니다. 단면도도 마찬가지고요. 배율이 기본값일 경우에는 뜨지 않습니다. 1대1축적일 때는 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율값이 스케일값이요.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고 러면두 번째 질문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속성을 조정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이 부분 지우죠. 무슨 속성은 뭐 이미 다 바뀌어져 있겠죠. 상수도 단면도 그렇죠? 자, 이거를 다른 이모장 템플릿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테스트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확인. 됐죠? 창 닫겠습니다. 파일, 새 파일. 그러면 테스트 네임이라고 있겠죠? 열기하겠습니다. 자, 297-210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창 닫고요. 여기서, 열어놓은 파일이 없나 샘플. 제 바탕화면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텀을 보니까 죽부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죽부인이 뭐야?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1구금이 아니에요. 아, 제가 모델링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할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랫면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상수도 한번 쳐보죠 이런식으로 바로 그 기록이 남아있죠 단면도 짓고요 오케이 이렇게 치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을 잘 정리해 놓으면 그만큼 작업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얘기죠 짧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네. 상사시보면서 술 한잔 할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친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예,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